정신같지만 멋있는, 멋있는 거. 거. 야, 이 정도면 산세 비슷한 인정이다 진짜. 이 정도면 산세 비슷한 인정? 야, 이거는 진짜 사공 시리즈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메하. 오늘은 약간 긴급 라이브예요. 이거는 근데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MS 님께서 엄청난 걸 갖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조회수 많이. 역시 김영민님이 진짜 제가 봤을 때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진짜 이거 저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 딱 보고 와 이거 진짜 분명히 이거 유튜브 각이다 왜냐면 KO가 아무래도 투판이다 보니까 발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메탈패드나 아니면 서머패드 교체를 하더라도 또 온도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터프가 방열판이 그래도 꽤 괜찮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개조가 가능한지는 오늘 알았어요 몬스터십 님이라고 저희 단톡방에도 계시고 맨날 라이브 들어오셔서 시청해주시는 애청자신데요 이런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슈라우드를 따로 구입을 하셨어요 백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실드까지다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지금 여기 작업다 위에 올려져 있는 거는 이게 터프 3060ti 에요 그 다음에 얘가 터프 3070 그리고 얘는 터프 3080 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터, 3080이 좀더 무겁기는 해요 아닌가? 거의 똑같나? 아 조금 더 히트싱크가 좀더 크기는 한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약간 크죠? 그리고 모양도 약간 다르고 아무래도 메모리 쪽 방열판을 좀 크게 만들기는 했네요 이렇게 또 옆에서 딱 보니까 네좀 다르네요 터프 차이라면 어떤 터프에 말씀하신 거죠? 약간 미드 차이 이런 느낌인 건가? 정글 차이? 아롤 아, 롤 하고, 하고 싶다, 싶다. 오늘 컨텐츠는 3060 Ti KO 버전을 기판은 그대로 두고 외형은 터프로 바꾸는 거예요 네, 예, 싼데 비슷한 나 <웃음> <웃음> 아, 그쵸 싼데 비슷한 야 이거 진짜 기가 웃기다 짜세 튜닝인데 근데 그냥 겉모만 들려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KO는 2팬이잖아요 근데 터프는 3펜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 여기 방열판이 조금 더 크죠 크니까 아무래도 쿨링 솔루션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온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왔어요 알리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슈라우드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근데 상태는 알루미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부식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아, 좀 있네 부식이요 부식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이게 부식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중요 부분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 부분을 한번 교체를 해서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호환성은 얼마나 좋은지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제가 지금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늘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3060ti KO 버전이거든요 자땡 뜯기 땡 맞추시는 분께 상품 나갑니다 써멀 그리스 YP YP 뭐시기, 뭐시기. 죄송합니다 음. <웃음> 죄송합니다 진짜 비포 영상을 봐야죠 비포로 항상 배그를 돌려 보잖아요 이걸 안하면 사실 성능이 향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바로 그러면은 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60ti KO 버전이고 최고를 돌렸던 것 같아요 온도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오늘은 gta 컨셉이네 어아 제가 왜 맨날 배그로 하냐면요 매일 같은 게임에 매일 같은 장소에서 온도 체크를 해야지 저는 정확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인통제 때문에 그런 거고 온도가 지금 GPU 온도가 63도 그 다음에 핫스팟이 75도 그 다음에 팬1 1900 후반대 그 다음 팬2 1900 후반대 100도까지는 안 가네요 원래 되게 높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바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누르게 돼있거든요 살짝 눌러서 빼면 돼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오늘 거? 오늘 거 진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콘텐츠 본 적이 없죠 아...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일 좋아요 짜릿합니다 늘 새로워 <웃음> 진짜 저분은 진짜 꼭 보고 싶다 김영민님은꼭 언젠가 꼭 보, 보고 말 거예요 잔유님 안녕하세요 지한유님아 진짜요? 김영민 님보다 제가 나이가 맞죠? 제주씨 안녕하세요 이거는 책구를 돌린 거예요 이거를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몬스터십님께서책구를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구입을 하셨거든요 속았죠? 엠도속 이건 기판을 세척을 한번한것 같아요 근데 기판 세척을 그냥 보이는 데만 한것 같아요 일단 자녀 써얼그리스하고 써멀패드 흔적을 좀 지워야 되겠죠? 아이오쉴드도 마찬가지로 뜯어줄게 오늘 이게 이거 이름이 아이오쉴드라는 거를 몬스터십님께 배웠어요 제가 진짜 그래픽카드 써멀패드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면 이제 기판만 남았죠? 얘를 그래도 한번 총파 세척을 해야 되겠죠? 세척을 하고 올게요 우와 43명?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콘텐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되게 재밌는 거 아니 주말 낮에 해야 되나? 아김영민이 진짜 잘좀 해주세요 진짜 사모님한테 뭐 하,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 미국에서 대박 아니 안 그래도 북미에서 구인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북미까지도 경쟁력이 있는 메탈패드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지금 초음파 으을 한번 하고 올 건데요 3분 정도 걸리니까 어디 가져와세요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그래픽카드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거 말씀하시면은 댓글에서 답해 주실 거예요 김영미님이 다녀오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잘닦였고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백플레이트부터 바꿔야 되겠죠 이게 3070용 터프 백플레이트입니다 키피스터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얘만 살짝 붙여줄게요 그래서 두께를 그렇게 두껍지 않은 거를 약간 펴가지고 위에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식 조립 방법은 뭐 어디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자체가 취미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또잘 닦아서 백플레이트를 한번 접합을 해볼게요 놓고 잘 맞춰서 네 나사 구멍이 아주 잘 맞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나사 구멍 자잘 맞았죠 그리고 아이오 들드를 마찬가지로 이게 밑으로 끼는 게 맞겠죠? 음, 예, 맞아요. 진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이런 소자나 아니면 전원부위, 그런 것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근데, 터프 백풀은, 뭐 갤럭시, 뭐 이노3D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완전히 선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껴줘야 되는데, 여기도, 여기는 서머패드가 들어가요. 여기가, 원래는 이게 3070 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 위에는 히트싱크랑 이렇게 바로 접점부여 가지고 여기에 이 알루미늄 살이랑 딱 맞닿죠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여기 써머패드를 달아주고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데 그래도 기본상 써머패드는 갈아 줘야 되겠죠 근데 기분이 좋으니까 제쥐오 2mm를 사용하겠습니다 제쥐오가 제치오. 오제좀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라서 이런 전원부 서멀 패드 작업하기에는 좀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전원부 쪽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코일하고 그다음에 모스펫에 장착해줄 서멀 패드를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쓴다고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재료 를 아끼지 않습니다. 할머니 손 순댓국 같은 느낌이죠. 낭낭하게 이렇게 낭낭하게 붙여줍니다. 낭낭하게. 살짝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거는 좀그래도 너무 두꺼운데. 여기는 2.5밀리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꽉 눌리긴 했거든요 보시면은 좀꽉 눌렸죠 2.5mm가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거의 안 눌려가지고 2.5mm에요 무엇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는 방송 메가킴 인더스트리입니다 저희는 귀찮다고 그냥 덮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리고 저기 김영민 같은 분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제가 뭐 잘못하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 이거 이거 또 뜨네? 3mm 해야되나 그럼? 3mm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2.5mm 했는데도 자국이 안났어요 3mm는 겟리드거 밖에 없거든요? 그럼 3mm 겟리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맞게 올려놓고 제가 최고로 지금 두꺼운거 갖고있는게 3mm거든요? 3, 4mm면 진짜 선 넘었지 아니 그래도 왜 뜨지? 아니 약간 진짜 휘었나 진짜? 아니 왜지 왜 이러는 거지 지금 보시면은 아니었어요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더떼야 되겠네요 제 메모리는 제가 죽어도 덧대지 않는데 얘는 그래도 전원부기 때문에 덧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덧대고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3mm 짜리에다가 1mm 짜리를 덧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mm에다가 1mm를 덧댔어요 근데 이거는 맞이번엔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엔 자 아, 여기서 시간 너무 오래 걸었는데 이런 아마추어답지 못한, 왜 프로답지 않고 아마추어답지 못하냐고요? 왜냐면 처음 작업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어, 좋아요. 아래 모스펫이랑 제대로 결합이 됐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2mm하고 여기는 4mm를 해, 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머 패드가 들어가는데 2mm짜리로 다 쓰면 될것 같아요. 2mm짜리 쓴 다음에 좀 누르면 될것 같은데 잘, 잘 잘라주고. 낭낭합니다 여기는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요즘 되게 두껍거든요 이거 너무 두꺼운데 제 두꺼운 걸로 한번 일단 먼저 하고 덮어 볼게요 특히 전원부 서머패드 두께는 잘 맞춰야 돼요 그래 내구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mm를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슈라우드로 한번 덮어 볼게요 두께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서머 그리스를 코어 쪽이나 메모리 쪽에 바르지 않고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접합을 해 볼게요 살짝 눌러 줄게요 살짝 눌러줬으면은 열어볼게요 음... 일단 얘도 모습에 이 m m 가 맞는데 코일이 얘도 마찬가지로 4mm를 껴줘야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mm를 더떼 주겠습니다 여기도 네 일단 작업은 이 상태로 잘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탈 패드 작업을 할게요 얘를 이렇게 장착을 해줄 거예요 알리산 구리패드랑 네 한번 쳐 보세요 이게 알리산 구리패드예요 이게 제가 개발한 구리패드고 얘가 원래는 그냥 통구리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직접 집에서 도금을 하셨더라고요 얘도 해보면 은 여기 들어가죠 얘도. 근데 좀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쏙 빠져요 그냥 제대로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께로 한번 재볼게요 1.582mm 거든요 그리고 제거는 저는 1.493 한 1.5mm 정도가 딱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맞으면 되는데 저는 보면은 여기에 딱 걸림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걸림쇠 때문에 안에 들어가도 어떠한 이유로든 이게 따로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작업을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자 보세요 아수스 그래픽 카드의 전반적인 특징인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4개 네 보면은 여기 약간 레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무 같이 이거, 이거 실리콘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 코어가 좀 접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를 네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원래는 요 정도까지 원래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더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어, 메탈 패드가 좀 두껍잖아요 그러면 코어가 뜰 가능성이 있어요 코어가 뜨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메탈 패드가 살짝 더 얇은 게 좋아요 왜냐면은 위아래로 써머 그리스를 바르기 때문에 두께는 맞춰질 수 밖에 없거든요 어, 이렇게 대 봤을 때 아주 살짝 낮은 게더 좋습니다 살짝 낮은 게 작업은 MS6로 하겠습니다 MS6 눌러줘서 기포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요즘 트렌드에요 원래는 저도 그냥 펴발랐는데 펴바르는 것보다 해보니까 얘가 더 온도가 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카드 하나 작업하는데 한 4g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먼저 꼽아야 되겠죠? 케이블을 이, 이 케이블 모양이 틀린데요? 이 케이블을 좀 약간 개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방금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살짝 삐져나와 있죠 날개같이 요거만 요거만 뜯어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뭐가 덧대있어요 이게 뺄수 있는 건지 아 대박 이거 뺄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껴놨지? 와 대박 진짜 이거 원래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에 이거를 뜯는 과정에서 이 기판은 이게 안 이게 안 떨어지니까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살짝 눌러서 빼야 되는데 그냥 다른 그래픽카드 빼듯이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전에 그 기판은 어떡하지? 그건 여기가 하나의 터프 3070이 운명했다라는 소리네요 명복을 빌고요 어쨌든 제가 이 커넥터를 박살내기 전에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호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 이 커넥터도 딱잘 맞아요 여기에 어잘 정리를 케이블을 잘 정리해서 위쪽으로 올리고 케이블 조심하세요 항상 케이블 3060 TIKO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20만원 후반 대 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20만원을 더 때려 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가성비로는, 사실 가성비로는 불인데 좋은데. 부스트 클럭이 좀더 터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돈이면은 이거 말고 40 시리즈 하급을살수 있겠죠? 가성비가 안 좋은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병신같지만 멋있는 거 나사가 약간 안 맞는 게 약간 있어요 원래 여기에도 이렇게 스프링 나사가 원래 터프는 돼 있거든요 터프는 원래 여기도 스프링 나사가 돼 있는데 두개다 60ti 터프예요 얘는 개조한 거 얘는 순정 일단 캐피시터가 개수는 여기 다섯 개, 세개 다섯 개, 세개 여기 네 개, 네개그 다음에 여기 네 개, 여기 네개그 개수는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여기에 원래 스프링 나사가 어, 기존의 터프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스프링 나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개 껴야 되지만 두 개가 모자라서 그냥 일반 나사를 꼈어요. 일반 나사. 그리고 KO 버전은 여기 뒤에도 나사를 하나를 꽂게 돼 있는데 얘는 이걸 안꽂아도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나사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나사로 원래 하나 더 껴야 되는데 조립은 분해 역순이잖아요. 근데 분해를 다른 거라고 어망 거 조립해가지고 하나가 빠졌는데 일단은 제가 나중에 다시 끼게요. 성능에는 문제 가 없을 것 같아서. 08003 1 5 1 5 0S00 08003 1 5 1 5 0S00이라고 0X00 제가 봤을 때 기판 넘버 같은데. 똑같거든요? 진짜? 자 이제 앞에 전면부분 전면부분 당연히 똑같겠죠? 이렇게 슉슉슉 바꿔놓으면 뭔지 모르시겠죠? 슉슉 바꿔놓으면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이게 성능이 얼마나 향상이 됐을지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을지 바로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죠 부팅도 되고 LED도 나와요 펜세개가다잘 아직은 지금 제로펜이라 아직 안 돌아갔는데 부팅할 때 봤는데 잘 돌아갑니다 가운데 펜이 1펜1이고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펜이 펜2 거든요 알겠습니다 몇가지 벤치온 게임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다 깔아놓을게요 지뢰차키 발효체크 온도요? 방문하시면 해드릴게요 오 깜짝이야 터졌어 뭐가 지금 실내 온도가 24.3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3060Ti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바뀌었는데요 투자대비의 효율이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지만 병신같지만 멋있는거 멋있는 거. 근데 메탈패드 효과도 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넙치하고도 너무 비교가 되죠? 넙치하고도 넙치는 그냥 넙치는, 넙치는 넙치예요. 넙치예요 이대로 제가 5분만 돌려볼게요 5분만 와 이거는 진짜 물건이 돼버렸다 고지파 없어요 <웃음> 이거 몬스터십님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유니크하다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 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3 0 6공 TI지만 진짜 엄청 조용하고 그리고 핫스팟도 굉장히 낮고 이거는 진짜 탐난다 이건 저도 탐나네요 이렇게까지 온도가 낮아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온도랑 그 다음에 팬 속도도 굉장히 낮고 야이 정도면 산세 비슷한 인정이다 진짜 이 정도면 산세 비슷한 인정 야... g p 온도가 60도를 넘지 않고 핫스팟도 70도를 넘지 않고 이거는 진짜 40 시리즈네요 진짜 자 여기서 오늘의 컨텐츠가 만족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은 진짜 구독할 만하다 오늘은 다음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면서 다음 거넘어가 되겠죠? 아 GPU 57도에서 올라가진 않아요 3D 마크 바로 가겠습니다 와 결과가 좋아서 좋다더 재밌네요 거의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성능 향상도 굉장히 좋다 근데 구조적으로 성능 향상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3D 마크를 그냥 일반 3D 마크로 돌릴게요 타스트 바로 가겠습니다 데모를 제가... 제가 데모 내가 꺼놨나 아... 데모 안 껐다 지금 기분 엄청 좋아요 <웃음> 그래서 오늘 원래 몬스터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를 작업을 제가 정해진 금액으로 해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그냥 해드리기로 했어요 아, 이 정도면 솔직히 그냥 해드려야죠 그래서 엄청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여기서 공약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너무 탐난다 갖고 싶다 진짜 하스팟이 진짜 하스팟이 미쳤다 이거는 그래픽카드 진짜 오래가겠다 그니까요 진짜 그래픽스코어가 11,335점 원래 몇 점이죠? 원래 그래픽스코어가 몇 점이에요? 306권 Ti는 제가 이렇게 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터프가 12,000점 나오나요? 터프가 터프 306권 Ti가? 근데 제가 이거는 사실 부석하는법을잘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 번안 돌려봐 가지고 음.. 아 부스트클럽 일정한가 보는 거라 이, 이건가요 그게? 이 밑에 건가? 아이 밑에 거구나 이거죠 아 이거 아아 그러네요 되게 굉장히 드랍이 심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다른 거는 못 봤지만 이게 자, 이제 잘 나온 거죠 결과만 보면 최상급이라고요? 오 온도가 대박이라고 맞아요 진짜 엄청 잘나왔다고요 이야 근데 이건 진짜 물건이네요 진짜 아, 너무 좋다 맞습니다 고주파도 없고 아주 아주 좋네요 또 멋있지 않아요? 또예쁘잖아요 전기세계 라고 <웃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컨텐츠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메바